안녕하세요. 찬수 채널 니콜입니다. 오늘은 93년 IFBB 세계 아마추어 보디빌딩 대회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이너스 90kg 라이트 헤비급입니다. 보디빌딩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린 롤랜드 치울록과 마이클 콜먼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의 매치업과 함께 시리아의 부잘리 선수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기본 포즈와 프리포즈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규정 포즈 연기가 되겠습니다. 이도 밖은? 네,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미국 선수네요. 이 규정 포즈를 잡음으로써 똑같은 포즈를 잡음으로써 심판들은 각 선수의 우열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할백은 네. 땡큐. 사이체스 가슴과 팔 부위를 보여주는 세 번째 포즈. 네, 이 선수의 지금 할백 저 사이드 체스 포즈에도 팔을 조금만 더 위로 올리면은 가슴이 더 살겠는데 그런 점에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네. 등과 다리의 근육. 네 번째. Thank you. 다섯 번째 뒤에서 본 활백은 대개 그 관중들은 이때 뒤에서 본 활백근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심판들은 대퇴이두근 다리의 뒷부분과 비장근 종아리 근육 쪽을 더 많이 보고 있죠 그 부분이 취약점이니까요 삼두박근 자, 마지막 포즈. 복근과 다리의근육을 비교 심사합니다. Thank you. Relax, please. 네. Now we go for one minute p o s down. 규정 포즈에 이어서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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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 thank you, gentlemen. Please c to the stage. I'm g o i n 이 to go back to the stage. I'm 요 c k I'm going to go back to t a 그런 v r e as 치vre 등근육 같은 걸 잡을 때 역시 좀 표현 능력이 좀것 같습니다 네. 이게 라든가하이그다데요 근육의 표현 능력이라든가 이전에수 그 보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들어는데이빌드에전기 있습니다 이번째입자세 번째 보실 선수 미국의 로널드 마이클 골먼 선수가 있습니다. 첫 포즈가 독특하군요. 네, 이 선수는 작년에도 이 체급에 나가서 3위에 입선했던바 있습니다. 네. 라이트 미급 선수 치고는 좀 가냘프죠. 이 네. 예, 근육 발달은 좋습니다만은. 네그에 롤랜드 마이클을 목이를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0 k g 그램 이하급입니다. 근육도 점점 커지고 중량감도 느껴집니다. 독일의 롤랜드 치울릭 선수, 독일 선수들의 모습이 자주 보이는 군요이 선수는. 그 Yes.